삶에는 정답이 삶에서의 그 어떤 결정이라도 심지어 참으로 잘한 결정이거나 너무 잘못한 결정일지라도 정답이 될수 있고 오답도 될수 있는 거죠.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답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. 정답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두가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모두가 어느 정도 오답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. 지나온 삶을 돌이켜 후회를 한다는 것은 지난 삶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정답이 아니었다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정확히 내 자리가 맞습니다 결혼을 누구와 할까에 무슨 정답이 있을 것이며 대학을 어디를 갈까에 무슨 정답이 있겠고 어느 직장에 취직할까에 무슨 정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그때 그 대학에 입학했더라면 그때 또 그때 한없이 삶의 오답을 찾아내려 하지 마세요. 정답, 오답하고 나누는 것이 그 분별이 괴로움을 몰고 오는 것이지 우리 삶에는 그런 구분이란 애초부터 없다는 것을 알아야죠. 어느 길이든 정답, 오답 나누어 정답인 것이 아니라 그냥, 그냥 다 받아들이면 그대로 정답인 것입니다. 정답 아닌 정답이며 오답 아닌 오답인 것이죠